오늘 방송은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 아이를 위해 유아용 헤드폰을 하나 골라볼까 합니다. 아이에게 헤드폰을 선물해 주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차피 겪게 될 일이라면 미리 겪는 게... 유아용 헤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생소한 브랜드이지만 일단 가격이 매우 착합니다 매번 보던 브랜드들보다 자릿수가 한두 개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로켓 배송을 이용하면 다음날 아침 눈뜨기도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나 예약구매 등에 익숙한 저로서는 생소한 문화입니다 편의점 이어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아이리버는 제끼고 두 번째 제품을 클릭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청력보호 헤드폰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데 뭐지 이 신박한 기술은 하고 살펴보니 85dB 볼륨 제한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핑크로 하나 주문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유니콘 하나를 더 주문해 봅니다 일어나 보니 진짜 헤드폰이 도착해 있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코시라는 회사에서 나온 롤리 청력보호 헤드폰 HP3197입니다. 색상은 블루와 핑크 두 가지로 나오고 있으며 일반적인 헤드폰보다 대략 20dB 낮은 85dB로 음량 제한이 걸려 아이들의 청력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. 키즈 세이프라는 큼지막한 문구가 헤드폰에도 적혀 있습니다. 두 번째 제품은 엑토에서 나온 유니콘 키즈 청력보호 헤드폰입니다. 박스 전면에 귀여운 모델이 찢어져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85dB 볼륨 제한이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헤드폰 내에 추가 헤드폰 단자가 있어 헤드폰만 추가하면 친구와 함께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생 및 통화 버튼을 포함한 마이크도 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랜크 들어보시자 죠뭘 들어봐 들어보기 아, 헤드폰을 유비는데들어봐야죠형일 일단, 일단 들어보는 거야 네 그리고 형 잡스로도 들어볼 거예요 <웃음> 야너너왜 이렇게 돈독이 올랐어 이제 키즈 유튜버도 하려 그러는 거야 헤드폰에 모든 성능을 끌어내려면 소스기계 주면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어 부모 부모들이 잡스를 사서 애를 들려주려더라 어 오마감 봐. <웃음> 어이 <여기> 들어갈래나? <웃음> 야안 들어갈지? 여기까지? 아씨. 그런데 여기 l r 이 없어. 김현승 <웃음> <웃음> 어린니 왼손 들어보세요. 왼손이야? <웃음> 아 이쪽에 에리구나. 아씨. 아, <웃음> 오늘의 추천 레퍼런스는 별의 여신 시크릿 주주입니다. 시즌3까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, 주인공 주주가 아주 바람케입니다. 자세한 착용 샷은 제품 설명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b u r n m o 일단 착용감은 어떠신가요? 착용이 안 되잖아! <웃음> 착용감이고 뭐 착용이 안 됐다고요? 디자인이나 만듦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<웃음> 일단 이 핑크가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고요. 만듦새는 <웃음> 아도진개츠인데요이 <웃음> 제품은 우라만 <웃음> 울어만... <웃음> 뿌리나 있고요, <웃음> 귀가 있고. <웃음> 이 제품은 아 그래도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가. 그래서 어... 귀에 네. 잘 맞게끔 되 있는데 제 귀, 제 머리에 안 맞아요. <웃음> 아 우라다 씨, 우라다. 둘 중에 어떤 게더 마음에 드세요 디자인? 어 디자인요? 네. 저 그래도 뭔가 하나 한개라더 있는 게 <웃음> 좋지 않을까? 버몬크. 소희마. 네? 둘 중에 어떤 게더 마음에 들어? 그건 뭔데? 네. 유니콘이 더 좋아? 왜? 네. 너 그럼... 진심이야 너 이거 지금? <웃음> 자 그러면 네. 전체적인 밸런스는 어떤가요? <웃음> 일단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설계를 디자인한 사람들이 네네. 일단 아이들에게는 음악을 들려주기 싫어하는 사람들 <웃음> 같아요 <웃음> 듣지마! 막 이런 <웃음> 느낌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되게 작아요 스펙상으로 도보면 85dB 까지 나온다는데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뭐가 뭐 들리질 않아요 네. <웃음> 둘 중에 그래도 이 제품이 킥이 더타이트을것 같습니다 <웃음> 아 진짜 뭐야 이게 그거 한번 써서 들어볼까? 소임이 뭐 들어줄까? 신비아파트 신비아파트? 그래 헤드폰 두개 중에 어떤 게더 좋았어? 그래도 유니콘이 좋아? 더 크게 들려 더 크게 들려? 그리고 그 잡수로 들었을 때 잡수로 들었을 때이 친구가 좀더 어두운 성향이었고요. <웃음> 이 친구를 <웃음> 그래도 고음이 좀 열려 있었어요. <웃음> 아씨이 컨텐츠 망한 것 같은데? <웃음> 와 내가 이러려고 15년 동안 엔진 이어 했나? <웃음> 자기감이는다 진짜 씨.. <웃음> 청력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 아닌가? 사실 청력을 보호하, 보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음악을 안 들으면 안되나요 <웃음> 차라리 안 들려주면 되잖아 아니 근데 그게 네. 왜 그러냐면 네.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네. 타거나 네. 그 장거리 여행을 네. 할때 네. 아이들한테 이제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왜요? 어, 왜냐면 애들은 오랜 시간을 버티기 힘드니까 어, 어 그래서 그때... 뭐아 이걸 던져주고 그러면 나 모르는 거야 이제. 아니 이제 뭐 어. 유튜브를 본다거나 음,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음. 이제 조금 시선을 빼앗아야 음, 되는데 음, 그럴 때 이제 비행기나 기차 음, 안에서 그 그냥 소리를 틀어놓을 수 없으니까. 아 그런 어, 의미로. 어, 어. 그래서 음. 헤드폰 을 이렇게 착용을 시키는 음. 건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음. 헤드폰을 그렇게 착용시키고 싶지는 않지. 그렇죠. 에. 음. 제가 제가 생각도 그런 거 같아요. 음. 자, 그러면. 음. 만약에 형한테 네. 아이가 있다면. 네. 이 헤드폰을. 사물하실까요? 어? 특별한 기능이 숨어 있어요. 이게 뭐예요? 야, 이거 빠지나? 아니. 이게 뭐야, 이거? 친구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다른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어. <웃음> 아, 무슨 소리야. 거기에 응. 코시에 헤드폰을 꽂아 보세요. <웃음> 아 진짜? <웃음> 아 이렇게 어. 같이 들으라고? 어. 아 이게 진짜 플레이가 되는 거야? 너 이런 해도 뭐 처음 보는데? 처음 보죠. 소리만 거기다 못 꽂은 거야? 거기다. 꽂아? 다시 꽂아서소미가 귀에 다시 써. <웃음> 소리가 나와요? 음악이 끝났어 야야, <웃음> 음악 도망가지마 호흡, <웃음> 된다 <웃음> 너 들을래? <웃음> 아, 야 근데 이런 기능은 처음 본다 나 신박하지 왜 그런지 아세요? 왜왜? 왜? 애가 둘이야 같이 듣고 싶어. 그렇지. 같은 화면을 보면서 아... 아이패드는 한 개인데 얘는 둘인 거야. 야, 근데 이거 이거 좋은데 아이디어 이거 엄청. 근데 기능... 얘는 왜 없어? 그래서 유니콘이 더 비싸. <웃음> 아, 이더 <이게> 비싸? <웃음> 아, 기름이 더 있어서. 어. 와, 대박. 근데 그거 진짜 괜찮죠? 어, 이 기름 진짜 좋다. 머리 머리 좋다. 어. 아, 이걸 들어와서 스플릿해가지고 주는 거야. 어. 음, 이거 좋네. 아 어, 이거 아이디어 구신데 아주? 스플릿 했을 때 음, 음. 음질, 열화가없나나저 거... 조용히 <웃음> 듣지 마! <웃음> 나안 그래도 그 생각 했었다 <웃음> 연화가 있지 않을까? <웃음> 모토로라에서 키즈 헤드폰이 나와요 <웃음> 야 모토로라 회사가 있어 아직? 나도 처음 오랜만에 들어봤어 <웃음> <웃음> 아니 핸드폰이 나오나? 근데 더 신박한 거 모토로라 헤드폰이 키즈용 헤드폰이 조금 비싸요 음. 한 4만 원, 4만 5천 원대 음. 블루투스야. 대박. <웃음> 대박. 그리고 우리 그 모토로라 엠마크 찍혀 있어. <웃음> 어, 선배를 다. 어. 어. 너 이거 들어봤어? 아니. 좀 들어봐. <웃음> 야 너를 안 들어본 거 나한테 죽음! <웃음> 야 너도 뭐안 써지지? <웃음> 얘가 더 낫네 낫지 낫지 낫지 어 얘가 어. 이미지도 좀더 넓고 <웃음> <웃음> 하이도 좀 열려있다니까? 하이도 분대 있고 저음도 어. 좀 타이트해 어. 음악 듣긴 얘가 훨씬 나은데 <웃음> 대사 듣기엔 어떤가요? 네? 대사 듣기엔 어 훨씬 또랑또랑하게 잘 들리죠 아, 가사 전달이 확실하게 돼요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네. 그리고 확실히 얘는 좀 뭉개져 네. 어둡지 어둡기도 한데 소리들이 이제 좀 뭉개지는 거지. 네. <웃음> 하지만 2인용이 된다는 거. <웃음> 그치 아 그거 어. 그 뭐야 기능은 되게 좋을것 어. 같아. 그둘 중에 큰 애한테 뭘줄 건지 <웃음> 잘 결정하시면 네. 되겠네요. 어. 그렇겠네. 네. <웃음>